한번 보고 해야 뭐? 소개를 시작해. 어? 부담돼. 부담돼. 부담돼? 이거 부담돼? 잡지마 왜? 어? 싫구나. 어? 크게 웃는다. 비남. 생각 중이야? 응. 안녕하세요 귀남편입니다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냐? 편입니다. <웃음> 아 부끄럽다. 나도 오그라든다. 나도 오그라들어. 부끄럽다. 부끄럽지. 귀남편으로 하겠어? 그러면? 응? 귀남편이요? 귀남편은 블루베리 농장 이야기? 좋습니다. 좋아? 네. 오케이. 좋겠다. 지금 몇 월이지? 지금 5월, 5월인데도 이렇게 더워. 22일.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. 4 시부터 4 시부터 와야 되는데 맨날 여섯 시에 오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. 좋다고. 좋아 음, 얼굴 이 타는 것같아 <웃음> <웃음> 아 얼굴 타는 거. 아. 일안 하고 농사 만지니까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뭐 가지치기야? 응? 가지치기? 음 적과라 그래가지고. 적과? 과일을 떨어뜨린다 그러면. 는 과일을 떨어뜨린다며? 잘라내는 거. 음. 적화. 적화? 가꽃을 꽃이 떨어뜨는소 그걸 못해 가지고. 가지가. 만 있었던 애들이 나도 맨날 출근해야 되네. 여보? 응. 나도 이제 출근 좋네. 좋아? 네. 왜 좋아? 아, 네. <웃음> 혼자, 혼자 너무 쓸쓸하니까. <웃음> 응, 그렇지 벌써 지금 11시 기주부가 와주셔서 너분이 많으셨습니다 <웃음> 기주부가 와주셔서? 귀주부가 <웃음> 네, 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왠지 네 돌아가죠? 뭐, 뭐, 가자. <웃음> 아니 네 여러분 <웃음>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<웃음> 안녕 물을 안 끓었는데 물 끓고 얘기했어? 여우가 지금 내 <웃음> 앞에 있잖아 오, 멋있는데? 안녕!